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연부산입니다. 네, 선생님 옷이 화려하시네요. 저요. 네. 오늘 우리 선녀가 나도 텔레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. 어. 그래서 이거 선녀 부채하고 선녀 거 이거 챙겼어. <목소리> 이건 보통 언제좀입으시 아, 군 나갈 때 입는 거. 아군신때 신법. 신복. 어, 어. 어. 어. 음. 그러면 오늘 선녀님이 좀 궁합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음. 남자 여자 한 분이랑 음. 남자 두 분을 불러주세 아, 네, 네, 네.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, 나이가 적은 남자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음, 아. 달짱이야. 네. 여기, 여기 엄마는 남자 사주예요. 치마 들러 여자고, 남자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고요. 오. 어떻게 보면 이 엄마가요, 어, 일부 동산을 못하는 사주래요. 오. 그리고 어, 이 엄마가 굉장히 음, 따가지 없다. <웃음> <웃음> 따가지 없는 성격이 따가지가 없다. 자기와 제일 달랐죠. 선생님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누구랑 응. 잘 어울려요? 아래 사람이요 작은 아빠야. 아, 나이가, 나이가 작은 아빠야. 적은 사람이요. 응. 어떤 게잘 어울려요? 두꺼비 잘 맞아요. 두꺼비요? 두꺼비와 소거마 둘다잘 맞아요. 오.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. 그래도 만난 지꽤된 것처럼 보이는데? 어 아, 둘이요. 응. 오.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는 어때요 그분 그분은? 살 부비고 살투가 없는데요 음... 깨져야되는데요 어떤 성격적인 면이 안맞아요? 성도 너무 안맞아요 오... 여기도 지달란 맛에 달고요저 <웃음> 엄마도 지달란 맛에 달아요 누가 아... 얘기해도 진짜 이 아빠는 큰아빠는요 피질 찔러, 바늘로 찔라도피한과 안나요 독해 독해 아큰사람이요 네네 오, 그럼 적은사람은요? 여기는 어 여기 엄마야가 돈이야가 많잖아요. 오 응, 맞아요. 같고요 어. 저기 아빠야가요. 음잘 따르는 것 같아. 음, 여기 아빠야 돈 없지는 않아요. 어. 근데 해고 싶은 거다 해줘요. 근데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 되게 잘 챙겨주네. 어. 여기 아빠야가. 돈에좀 움직이는 사람인가요? 그럼? 아니 여기도 돈 솔직히 돈안 좋아하는 사람 있자요? 없죠. 어, 저... <웃음> 돈안 좋아하는 사람 없이 아빠에도요, 내가 보니까요, 이렇게 통숭장구있대요 돈이야도 오... 있는데, 지금은 조금 뜸한것 같은데. 누뭐 있는 사람이에요, 여기? 일안하는데 내가 보니까. 오... 응. 여기 나와있는 분들은 다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. 응. 오... 여기, 여기 있는, 여기, 여기, 여기 아빠에는요,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. 어디요? 적은 사람이요? 응. 아... 적은 사람은 TV 나오는 사람 같아요. 오... 응. 큰 사람은요? 큰 사람은요? 음, 타업하는 사람? 타업? 타업하는 사람? 그럼그 여자분은 응. 그큰 사람하고 안맞는다 그랬는데, 그럼 응. 처음부터 안 좋은 거예요? 아니면 뭔가? 성격이 안 맞아요. 그리고요, 고부간의 갈등으로도 힘들었다 그래요. 음... 음. 그래서? 네, 말씀하 음,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따라주는 것, 따, 따라와줘야 되는데, 그거 잘 못했다고 해요. 음... 여기 아빠야가. 궁합이라는 거를 보면은 아무튼 네. 기운도 보고, 사주적으로도 만나지 보고, 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. 네네. 사주적으로도 안 맞아요, 음, 이분은? 두대안 맞아요. 아... 두대안 맞아요. 아, 그 정도로 안 맞아요? <웃음> 네, 안 맞아요. 무당지 가면은 만나지 말라고 해요. 아, 선생님 손님으로 와도? 응. 안 어, 맞아요. 작은 사람이 만약에 손님으로 같이 오면요? 그래도 여기하고는 작은 사람하고는요. 그래도 만나라고 하죠. 여기, 위, 여기 사람도 여기 어떻게 보면요. 이 아빠야도요. 네.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래요 아. 이기적이면 때문에. 이기적이면때문 여기 때문에. 여기 아빠야. 큰사람 아빠야가 아, 너무 이기적인데 자기밖에 모른대. 오, 그리고 바람이야도 많이 폈다거든다. <웃음> 바람이 폈어요? <웃음> 응. 아큰사람이어 그래서 그런것도 징글징글하대. 아아 <웃음> 응. 진짜요? 응. 여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대. 오, 그래서 징글징글하대. 그런것때문에도. 돈만 많으면 뭐했냐? 인성이 드러운데. 음. 여자분은요? 여자분은 어떻게 좀 좀 살아왔다고 해야되나?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해요. 어. 금수저다 그러던데 아. 여기 돈이야 많아요 아 그래요? 음. 돈 많아요? 돈 많아요 어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아실려나? 그, 그 여자분은 임세령씨라고 음. 사업하시는 분 음. 어, 그리고 그큰 남자는 음. 이재용 너는 다 아시죠? <웃음> 그리고, 삼성. 네, 삼성.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분은 이정재. 음 이, 이게 무슨, 무슨 사이인지는 아세요, 혹시? 아까 선녀가하고 그러잖아. 둘이 만나는 거. 오랜 동안 만난 맞아요, 거. 맞아요, 맞아요. 사귀는 거 같은데. 그러면 이재용 씨는 과연 뭘까요? 이혼한거 아니에요 <웃음> <이혼을 웃음> 못해 두꺼번에 <웃음> 이혼한거 아니야? <웃음> 임새름씨랑 이재용씨랑 이혼을 했어요 아 옛날에. 이혼하고 아. 지금 이 사람 만나는데? 네 근데 아. 아직도 결혼을 안하고 해, 안 해, 안 해안 있어요 남자야가 보니까 자꾸 밀어 결혼은 하고 싫고 옆에는 두고 싶은데 자꾸 밀어요 아우 진짜 음. 아까 선녀님이 아무튼 그 둘과의 속궁합이 좋다고 그랬는데 음. 그러면은 이런 속공학이 얼마나 좋아야 좀 좋은 거예요? 몇 퍼센트가 맞는 거?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80%는 맞아야지. 아, 여기는 그 이상으로 맞아요? 응. 누구, 누구 기운이 좀더 좋은 거예요? 남자 기운. 남자가? 응. 어, 남자 기운. 그러면 그 남자는요? 그, 여기? 이재용 씨는? 여기는 여자, 여, 이 사람, 저 사람, 만나고 다녀면서저 여자가 들었대. 들었대.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응. 오. 그럼 이정재씨랑은 결혼 안할까요? 아직은 결혼할 마음은 없다 그러고 이 결혼은 이 여자가 하고 싶은데 어. 이 남자가 자꾸 밀어 어. 이정재가 밀어 여기 이정재라고 그랬죠? 에이. 이 사람이 자꾸 밀어 왜왜왜그럴까요막 왜 구속, 구속당하는 것도 싫고 여기 얽매이기도 싫고 그냥 풀이하게 요즘에 결혼 안하고도 동거 같은 거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동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. 그그 그 임세령 씨도 집안이 엄청 잘 살아요. 여분 음. 근데 이제 저기 이재용 씨가 넘사야서 그렇지 음. 이혼할 때 선생님 그 뭐지 재산을 천억을 분할을. 개벌인데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. 그러니까요. 개벌인데 뭐돈0억이뭐 어. 뭐 그런 게 뭐, 근데 어겠어요 아니 근데 뭐 아무튼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음. 천억이면 되게. 그 정도로 그 임재령씨가 앞으로도 뭔가 금전이나 뭐 이런 걸잘 풀릴 거예요. 이 사람 운으로 이정재를 얻고 살지. 음... 음. 이정재 운기보다 여자 운기가 더 좋죠. 어..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, 얘가 많이 풀렸을 거야. 아마. 얘 어... 만나고. 어... 어, 둘이 좀 그냥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네요. 그냥... 자기네 인생이니까 뭐 결혼해라 말라할순 없지만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그냥 결혼을 하는 게좀 좋으세요?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럼 지금처럼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여자 사주가 1부 종사 못해라 2부 종사 못해라 3부 종사 못해라 사주예요 음. 음. 근데 또 이렇게 그냥 동거나 이렇게 만나고 연애 연애 상대사랑 좋을 수 있어도 음.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지 그러면은 뭐두 분의 질문은 끝났고 네. 이재용씨 질문만 좀만 더 해볼게요 네네 사실 그 삼성이라는 네. 엄청난 그거를 이제 뭐 운영을 한다 그래야 되나 하고 되게 있는데 되게 앞으로는요? 소승장구죠. 근데 여기 말고도 이 동생들이 또 있죠. 맞아요. 근 여기서 조금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죠. 아 밀릴 수도 있어요? 다른 음. 뭐. 사람 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요거 이 사람 오래서 내년수 잘넘고 약간 간젯수가 자고 비치거든요. 뭐가 음 연루가 된다.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. 근데 뭐 재벌인데 깜빡 넣겠어? <웃음> 네, 간제스가좀 있어요. 아, 진짜. 잘나온거 있어야 래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튼 금수절 물고 태어났는데 응. 그 사주적으로도 뭔가... 그렇죠. 이런... 사주가 안 되고 타고났지. 음. 이렇게 뭔가 좋은 사주같게 이렇게... 그렇죠. 부모의 덕을 보는 그런 사주지. 음. 자기가 자수성가보다도 부모가 이렇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로양도 이런 사주죠. 네, 음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Oh, oh,